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제 친구이고 성공적인 트레이더이며 어, 마스터 클래스 FX를 저와 같이 창립했지만 미군에 들어간 후 바쁜 스케줄로 인해 저를 버리고 나갔다는 어, 그런 지민수 <웃음> 트레이더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지민수 트레이더입니다 현재는 환율요정 FX로 블로그랑 유튜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율 요정 FX자 지민수 트레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티스토리랑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만든지 얼마 안 됐죠, 그죠? 네, 이게 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만들었고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기처럼 끄적이고 있어요. 1월부터. 음, 혹시 인스타그램도 하나요, 아니면은?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커런시 페리 엑 f 스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거 환율 요정, 아, 환율 요정? FX 치면 바로 나옵니다. 아왜 이름은 왜 환율 요정인 거죠? 아 왠지 요정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제가 아 이제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아하. 요정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아다마다. 아, 아, 예, 환율에서도 또 요정이 되고 싶었어요. 아 요정이었구나. 그럼. 아, 네. 아, 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년 지기 이상 친구이기 때문에 존댓말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인터뷰를 위해 편하게 말을 놓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좀 반말로 그러면은 어, 평상시 이야기 하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아이디어 같은 그 공유를 매일 하기 때문에 어, 거의 항상 매일 대화죠 그죠? 우리는 그렇죠 매일 매일 합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말로 그냥 편하게 하고 어, 자, 그이 우리가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랑 인터뷰를 인터뷰를 어, 하고 싶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다른 분들에게도 어, 이러한 트레이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 네가 이제 유튜브랑 이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것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좀 홍보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마이 마스터 클래스 FX를 같이 시작했으니까 어, 그래서. 어, 다른 분들이 이제 어, 지민수멘토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이제 질문을 줄때아 이분은 이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 어, 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질문을 내가 좀 너한테 할 건데 어, 우선 저첫 번째 질문이 어, 트레이딩은 언제 접했고 이제 시작을 했는지 음, 이게 트레이딩이 2015년 1월인가 시작했을 거야.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이제 알바 뛰면서 막 돈을 어디서 더 많이 벌어올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막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막 쳐보면서 뭐 외환 뭐 주식 이런 거다 찾아, 찾아보다가 음. 이제 어, 이 양호 멘토 이 친구가 이제 아 요런 게 있다 그치, 이 사람들이 그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돈 많이 벌고 있다 그래갖고 혹해서 시작을 했지 우리가 그렇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는 애가 나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어린데 그 벤츠 S550인가 세빙을 끌고 다니더라고 그래가고 <웃음> 얘는 돈을 어디서 났나? 왜냐면은부자인애도 아닌데 이 차를 어디서 이제 났는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그한테 물어봤거든. 너 이제 이차 어디서 났냐? 랬더니 응, 응. 아, 자기 트레이더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했다. 해고 트레이딩이 뭐냐? 그랬더니그 포렉스래. 해가지고 포렉스가 뭐지? 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이 환율을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 그러니까 맞아, 나는 맞아. 이것을 이제 주식밖에 주식밖에 몰랐지. 응. 주식밖에 몰랐는데, 어, 근데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식보다 훨씬 더큰 시장이었던 거라는 거를, 어,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얘한테 이제 나는 배우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을 했지, 너네들한테 그지. 이런 맞아, 거, 맞아.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SAT, 뭐 나는 보지 않았지만은, SAT 음. 성적도 우리 친구 몇몇 빼고는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딱히.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대학을 뭐 그렇게 갈 생각도 솔직히 딱히 없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 돈을 어 많이 벌수 있을까, 최대한 많이 벌수 있을까? 지 왜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뭐 직장이나 뭐일 같은 걸 하면은 이 시간당 이제 돈을 주잖아요, 보통 그지? 아니면 월급 뭐 연봉이라든지. 근데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 돈을 벌수 있는 게한 시간 이제 그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몸으로 음. 직접 일을 해야 벌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이거를 그런 이 한계를 뚫고 어, 무한적으로 솔직히 계산상으로는 무한적으로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해 가지고 찾은 게 바로 이 투자 포렉스 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접하고 시작을 했고 음. 그래서 처음에 배운 방식은 그러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볼래아 <웃음> 이게 또 처음에 배운 게 우리는 처음에 우리 그 시그널 리딩방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그치, 했지? 그치, 그치. 이게 옥타브, 뭐, IML 뭐 <웃음> 이런 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짜 핸드폰을 우리 몸 옆으로 이제 곁에 항상 두고 살았어요 아 진짜 그 옥타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이 그때는 진짜 아무도 몰랐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기술적 분석 이거 보고 않았지. 아무도 몰랐고 그냥 이런 그 진짜 광고만 보고 아, 진짜 성공률 90%다 해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그가지고돈 주고 그거를 사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명이서 이걸 하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세명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 하나를 사가지고 맞아, 내, 맞아. 나한테 이제 핸드폰으로 시그널이 오면은 어, 너네들이 이제 빨리 연락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사라 저거 뭐 이거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시그널이 언제 될지 몰랐잖아 아맞 그래가지고 진짜 막날 막 새고 아침 막 새벽까지 진짜 잠안 자고 도체 언제 시간널이 올지 모르니까 음.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오타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개 쓰레기 프로그램인데 이 그거를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때 뭐 그런 것도 있고 IML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IML 한번 설명해볼래? IML이 그그 어, 그 뭐였지 어느 그 아이마켓 뭐 라이브라고 한 달에 150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단계예요 다 다단계. 된게 이거다 이게 그 크리스 테일이라는 사람이 IML을 처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내가 거기를 가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는 내가 다단계인 것도 몰랐고 맞아 그 다음에 이 그때 이 사람이 매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일주일에 두 번씩 이 라이브 강의를 해줬어 저녁 10시 서부 시간으로 음. 미국 서부 시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닌자 트레이더인가 그거를 써가면서 이제 나 스닥도 거래를 하고 이제 포렉스도 거래를 하는데 어 성균률이 상당히 좋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음. 이 사람이 들고 이어 하모닉 스캐너 <웃음> 맞아, 하모닉 하모닉 스캔, 맞아 하모닉 스캐너 맞아 하모닉 스캐너 이것만 있으면 그 또, 예를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했던 게큰 문제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모닉 스캐너를 보고 한 달에 달150 이거를 이제 내면은 하모닉, 스캐너만, 하모닉 스캐너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왜냐면은 어디가 스타러스고 어디가 엔트리고 어디가 타겟지고 다 알려주거든 응. 그 하모닉 스캐너는 응.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아 이걸로 돈 벌기 참 쉽겠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역시나 바닥을 어, 역시나, 쳤죠 그렇지 역시나 어, 땅으로 떨어졌고 나락으로 갔고 나랑으로 갔지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어, 마우로 어, 근데 그 전에 이제 150불 그 월에 일 이제 150불 냈는데 여기서 그 캐치가 다단계인게 뭐냐면은 내 밑으로 3명이 들어오면은 내게 공짜야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 다음에 내 밑에 3명이 사람들 더 데려오면 내가 돈을 벌고 인센티브 받았지 어 그치 여기서 이제 그 다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응. 이제 스티브 마우로 네가 가입을 했지 그게 돈천불이었나 아, 비쌌어 그때 아, 천 달러인가 그랬지. 그 이제 들어가면 웹사이트가 이제 심플하게 있고 맞아. 영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라이브 강의를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너무 간단했지 맞아. W 패턴이 나오면 사라. 아 M 패턴이 나오면 팔아라. 딱 어, 어, 아, 요거 그치. 두 개만 가지고 우려먹는 사람이었어. 맞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게 RSI랑 스토캐스트, 어, 스토캐스트 이거를 섞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어, 볼린저 밴드도 그 안에 있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뭐 빨간색깔 그 줄이 뭐 바깥으로 나오면은 뭐 블러딘 더 워터 막 이러면서 막 음. 진짜 별말 같지도 않은 또어 그런 것도 있었고 스티브 마우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계속해서 이제 리서치를 했잖아. 맞아. 또그 어, 다음이 뭐였더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스트로 FX라는 그 웹사이트에 아, 가입을 하지 맞아 아스트로 네. 그것도 1500불인가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진짜 비쌌지 1500불 아. 네, 그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제대로 가르쳐 줬던 거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쳐 준 웹사이트가 아스트로 FX였지 음, 맞아 진 그런 거 같아 내가 그 얘가 공부하는 거를 잠깐 봤을 때에도 어 여기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그때 얘가 공부하는 거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그때 좀 알았거든요 기술적 분석이 이런 거라는 걸 서포트 레지센스 개념 뭐 키레벨의 개념 트렌드라인 응.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제 좀 많이 알았고 그때 네가 그 책도 막 받았잖아 pdf 맞아, 책. 그한 200장 되는 책이 있었는데 pdf 로 그 자기들이 거래한 것들을 이제 나열해 갖고 음. 아 요거는 무슨 패턴이다 뭐 요거는 맞아, 맞아. 무슨 캔들이다 뭐 그러면서 맞아. 기초를 되게 다지게 해줬던 책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어.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거의 뭐 인스타그램만 봐도 걔네들 보면은 이제 맥라렌 그죠? 그지? 맥라렌 아, 뜰, 음. 어, 끌고 뭐 아스턴 마틴 뭐 별거 차막다 끌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홍보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그치, 그치. 어, 응. 우리 계좌는차 뭐 탄다 이런 거좀 솔직히 그런 거 보면 좀 솔깃하잖아 맞아 많이 솔깃하지 어. 그, 그 거기는 진짜 걔네들은 광고를 진짜 정말 잘했어 마케팅을 응.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아 진짜 응. 그 다음에 뭐 아스토로에펙스가 끝인가?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했지 아스토로에펙스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 수익이 나질 않았었으니까 막. 고스트 뭐 이상한 사람들 거 마, 많이 봤지. 고스트 같은 되잖아. 경우에도 이제 고스트 같은 경우 이제 피보나치, 하모닉 패턴, 하모닉 패턴, 이제 어, 그치 있었고 그 다음에 와카. 와카 음, 아유 어. 이분또 유명하죠. 와카가 왁화. 어, 내 생각에는 음. 내가 여러 여러 멘토를 이제 페이스북이면 구글이면 이제 찾아가지고 배운 그 사람들 중에서 와카가 내 생각에는 최고야. 응 음, 맞아 최고였지. 내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거래 스타일은 와카가 알려준 거 그대, 그냥 그대로 음. 근데 그 기술적 분석의 진짜 끝판왕이라고 할까? 맞아요. 정말, 정말 쉽게, 어. 정말 쉽게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을 음. 봐도 이상 그 페이스북도 사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맞아, 모르겠는데 맞아.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만나, 만난 거 자체가 타이밍이 진짜 억수로 좋았던 것같아 응. 내가 한창 아스토로 펙스 배우고 있을 때딱 나타났잖아. 그렇지. 어, 그이 응. 그, 사람이 알려준 거는 가격을 최대한 이제 뭐 EMA 같은 거, 뭐 인디케이터 다 지우고 보조지표 응. 다 응. 지우고 어 백지 수표로 진짜 차트만 보이게 캔들 스틱만 보이 게한 다음에 가격을 사로잡아라. 진짜 그한 마디. 가격을 사로잡아라. 응. 맞아, 맞아. 이한 마디가 이 트레이딩의 모든 거를 내, 나한테는 트레이딩의 모든 거를 바꾸는 응. 것 같아. 아스토로펙스랑 와카 보면서 딱 우리의 컨셉트가 딱 잡혔지. 그렇지. 이제 그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사람마다 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 사람들들이 나 그러니까 나한테 본인한테 선호하는 선호되는 그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응, 맞아. 이 맞아. 사람은 뭐 볼린저밴드가 꼭 필요하고 아니면 이 사람은 EMA가 꼭 필요하고 뭐 맥D가 꼭 필요하든지 이런 스타일들 이 있는데. 어차워 아, 그 기술적 분석은 어쨌든 공통점이 되어야 하고, 음, 음. 그리고 뭐 뭐가 있을까? 그치뭐 기술적 그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하나 하나씩 입혀서 거래를 하는 거 방식이니까. 지 일단. 우리 같은 경우. 음. 음내 생각에는 그 기술적 분석을 모르면은 어 보조 지표가 뭐한 개가 있던, 백 개가 있던 성공을 할 수는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 맞아 맞아 진짜 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제 보조지표가 많더라도 차트만 더러워질 뿐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뭐 지지선 가장 기본적인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이 선들이 괜히 있는 선들이 아닙니다 음, 음.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 바코드 방송이나 다른 이제 방송들 보면 은 기술적 분석이나 뭐 이런 건다 말도 안 된다. 특히 바코드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맞아, 맞아. 거래를 해야 된다. 기술을 다해, 그렇지? 이 세력들 못하게 뭐, 이런 거 이제 세력들한테 잡혀서 다 어, 개소리다. 마음으로 나는 거래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결국에는 자기도 거래하면서 뭐데빌메이크라이니그러면서 자기만의 <웃음> 기술적 분석인 패턴을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이 짝짝이며 병망치며 뭐 멜빵바지며 어? 뭐 그렇더라고. 그냥 그치, 결국에는 이제 이중, 자, 뭐, 이중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부정을 기술적 분석을 안 믿는다라고 부정 자기 눈 안에 보이는 그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어쨌든 그배운 방식 같은 경우는 진짜 오뭐사오년 동안 진짜 여러 이제 군데네가 통해서 배운 거잖아. 음, 그치? 근데 나도 물론 그랬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제 이한 사람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물론 그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거를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은 음, 음. 진짜 한그 거래 기법을 이제 그것만을 공부를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러 기법 이제 여, 이거 해보고 조금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저거 해보고 이러면은 진짜 여기 물 담갔다가 여기 손가락 담갔다가 여기 발가락 담갔다가 이러면은 진짜 시, 시간만 정말 낭비되는 거잖아 특히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엔 맞아 맞아 그렇지 음. 그래서 올... 너는 그러면은 음. 포렉스 하기 전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 아한 번도 없지 투자라고는 응. 진짜 투자라는 단어 조차도 몰랐던 거 같아 그치? 맨날 일하고 여덟 시간씩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이제 게임하기 바쁘고 그는 그랬었지. 이제 응. 그러면은 전에는 투자한 적이 없고 그 그러면은 그 꾸준히 수익 나기까지 좀그 과정이 그 얼마나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들이 무조건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응. 이제 그럼 여기서 가장 뼈 아팠던 어뼈 아팠던 기억? 뼈 아팠던 거는. 어 이제 처음으로 가족 돈을 건드린 것들 아 이제, 이제 가족이 내가 이제 투자하는 걸 알고 꾸준히 이제 성과가 이제 50%가 넘어갔을 때가 이제 있지 처음에 음.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비기너럭이라고 해 갖고 처음에 막 수익 막벌때 있잖아 그치, 그치. 그때 이제 사람들도 내 수익 보면서 이제 혹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막 레버리지도 막일대 오백, 일대 천, 막 이렇게 하고 막 풀마진 돌릴 때. 아, 풀마진. 그때 이제 막 하루 수익이 이제 학생인 신분에서도 하루인 수익이 이제 백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 그래갖고 그거 보고 이제 뭐 삼촌이니 뭐 엄마니 뭐 슬슬 돈을 모아갖고 나한테 주기 시작한 거야. 음. 아,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첫 처음 이제. 이거 무조건 두배로 이제 벌어서 갚아야 된다 난 자신 이 있었거든 그때 그지. 풀마진으로 돌려서 이제 난돈벌 자신 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디였지? 그큰 뉴스가 있어 갖고 그걸 기다리다가 풀마진 베팅을 딱 했지 아, 그러다가 이제 5시 딱 치고 뉴스 터지자마자 7초만에 그돈다 날려먹고 진짜 바닷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고 갖 이제 한숨 쉬고 막 그러고 그랬었지 아 나도 솔직히 뭐 똑같이 이제 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이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난 자금이 내 원금이 작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다 내가 만약에 돈 천만 원돈 1억 원씩 있으면은 나는 여기서 수익을 정말 많이 낼수 있는데 나는 자금이 작아서 수익을 못 낸다 이거는 <웃음>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100, 100불 짜리 에백불 짜리를 가지고 10% 수익을 못 낸다면 음. 1억을 가지고 도 10%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음. 아, 큰 돈이 있으면 뭐 만불이건 뭐그 이상이 있으면은 정말 이제 잘 키울 수 있다 진짜 부자될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나도 똑같이 너처럼 똑같이 했다가 내 기억으로 나는 이제 그 그때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움본 1000만원 어, 정도 음, 그때 약간 음. 만불을 가지고 이제 금리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0.25%가 오를게 거의 확정이 난 상태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쇼스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달러가 강해지집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쇼스로 걸었는데 뉴스 딱 뜨자마자 바로 그냥 고공행진을 그냥 해가지고 <웃음> 어, 천만원 그대로 그냥 한 시간만에 날린 적도 있고 그 나락으로 꽂혔지 그때 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뭐 벽도 막빤치 때리고 그냥 음. 바닥도 그냥 펀치 때리고 그냥 여기서 가장 뼈, 뼈 아팠지 근데 음. 이제 여기서 배우냐 마느냐 솔직히 그, 그거 문제거든 음, 맞아 맞아 음, 그러면 은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한 거잖아 음. 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했어 이게 결국에는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야 이게 돈을 한번 맛본 사람들 그렇지. 어. 돈을 이제 몸을 육체노동을 쓰지 않고도 편히 벌수 있다는 라그 희망을 가지고 거래를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놓치면 이제 평생 나는 40시간씩 일하면서 그 월급 따박따박 이제 받아가면서 그렇게 좀 반복되는 인생을 살것 같았어 그렇지 룰렛이지 어. 그러니까 그그그 어. 그, 그 룰렛에서 벗어나고 싶어. 꼬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그치. 거지. 짭박이. 짭박이 인생. <웃음>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포기를 하, 이제 그때 많은 돈을 받고 나서도 계속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바았지그 이후로도. 엄청 바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왜 포기를 하지 않았냐면은 나도 너 너처럼 똑같이 그 40시간 일하면서 고정된 돈을 벌고 어 일을 한다는 게 나는 그게 좀 솔직히 두려웠거든. 그런 미래가. 그렇그렇 그치, 그치. 그리고 나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애가 생기면은 내가 잘하는 걸 이제 집에서 나는 뭐 보고 싶고 약간 그런 삶을 원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뭐 돈을 많이 많이 버는 그런 가족도 아니고 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내가 성공을 진짜 한다면은 어 내가 원하는 솔직히 원하는 만큼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맞아. 편하게 그렇지 집에서 아니 뭐전 세계 어디서든 그렇지 인터넷만 있으면은 그 그런, 그런 이 리턴 자체가 물론 하이 리스크지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리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미 그거를 보고 이제 나는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했지 맞아 음. 그러면은 언제 이제 결국에는 네가 어쨌든 이제 성공을 한 거지. 그 그러니까 성공이라면은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낸 거잖아. 음, 그렇지. 어, 그러면은 그 너에게는 그 성공이 성공을 너라면은 그럼 지금 현재 네기준에는네네 네네 기준에는 어 음. 성공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돼? 하면은 이제 언제 네가 이거로 성공을 했다 뭐 느꼈는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느낀 거는. 어, 내 계좌를 두 배, 음. 세배 이렇게 띄울 수 있을 때가 딱첫 번째 기준인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이제 마스터 클래스 FX 가르칠 때도 그렇고, 다른 음.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성공의 기준은 작게 잡으라고 하거든. 음. 예를 들면은 어, 가장 좋은 이제 이그잼플이 가장 좋은 이제 <웃음> 가장 좋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은행이자야, 은행이자. 응, 음, 그렇지.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연뭐 음. 2% 3% 버는 것보다 음. 우리가 한 달에 버는 게 많아지면 그거는 1차 성공이라고. 봐. 아, 그래서 예를 말해, 어. 은행에서 1년에 2%를 준다고 했을 때, 음. 네가 한 달에 2% 그 이상의 수익을 어, 낸다면은 너는 이제 음. 어쨌든 첫 번째 성공 기준을 체크 포인트를 한 거다. 응, 음, 그렇지. 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주로 가는 거지. 월로 갔으니까 아... 월당 2%가 주당 2%가 되고 음... 주당 2%가 1일 2%가 되고 그럼 1센 2%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걸 빌드업 하다 보면은 음... 결국에는 우리가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는 100%의 리턴을 받아야 돼 음. 200%의 리턴을 받아야 돼 음. 그러면서 와장창 깨지는 거를 우리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항상 성공의 기준은 은행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일차적으로 했다 아니지 뭐 일단은 내 기준에서는 성공을 다한 거지 음. 그러 어쨌든 한 달에 일단,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한 달에 2% 이상, 어쨌든 뭐 금리, 그렇지? 그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럼 뭐 2% 3% 이상 정도면은 한 달에, 그렇지? 한 달에 2% 3% 이상 정도라면은 한, 내가 거래를 할때 엄청난 리스크를 두지 않고 거래를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왜냐면은 자체는, 음. 이제 어왜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거래를 할때 어. 리스크를 너무 크게 잡고 한다 말이야. 음, 그러니까 돈다 날리고. 음. 음. 그러면 너희 이제 다음 성공 체크포인트는 이제 어디라고 봐? 일단은 나는 지금 이제 환율 요정 FX를 통해서 음. 다른 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음. 일단은 요 근래 알게 된 이제 FTMO라는 챌린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 음, 그지. 그러니까. 뭐한 달에 10%의 마진을 이제 불리는 거 그리고 음. 리스크는 5% 미만일 것 음. 이런 이제 틀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음.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제 다른 투자자들도 있고 음. 그, 그런 분들을 좀더 안정감 있게 계속 이끌고 가고 싶은 거지 그렇지 음. 그이 FTMO 같은 경우에는 어 유로 서비스 이긴 한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치, 그치. 어, 음. 그리고 그렇지. 그 그러면은 그 현재 그러면은 이제 여러가지 네가 멘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거래 이제 스타일도 배우고 방식을 이제 네가 느꼈는데 현재 거래 스타일은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네가 거래를 해? 어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여주자면 여기 음. 차트 보이고 있니? 응잘 음, 보여 잠깐만 자내 분석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야 너랑 음. 나랑 이제 세팅 자체는 똑같잖아 아 거의, 거의 없지 음. 어, 어, 백지에 똑같지. 줄이랑 이제 그어서 하는 건데 그렇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음. 우리는 나는 이제 시나리오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음. 가격이 어디를 쳤을 때, 음. 어디를 존중을 했을 때, 거래를 음. 하는 기법을 쓰는데, 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 지지선, 저항선이 음. 아니라 음. 그 구간을 보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고 그걸 음.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이제 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이런 식으로 나는 존이라고 기역, 하고 어. 어, 뭐 구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지권 저항권 이런 음. 식으로 이제 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래를 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선만 이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선 음. 옆에도 다른 지지선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그치. 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 위나 아래를 쳤을 때 이제 거래를 시나리오를 찾아서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확실하게 음. 이제 성공률이 높아지더라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달러 대 이제 한국 원인데. 그렇지, 그렇지. 어, 예를 들어서 뭐1230 밑에 뭐1225 정도인가? 음. 어, 1225가 이제 정확한 뭐레지센스가 아닌 이제 1225 그치. 구간, 그그 그 이제 근처 구간이 이제 레지센스로 역할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 그치, 그치. 그치. 보는 거란 거지. 음,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차트로 보여주자면 음.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잡아놓잖아. 그지. 근데 가격이 항상 무조건 이렇게 가진 않는단 말이야. 페이아웃도 응.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페이아웃을 이제 분별을 하려면 선 하나로는 분별이 되지 않는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레지스턴스도 조그마한 서포트도 존중을 할수 있는 게 가격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존으로 잡아버린다면 음. 좀더 캔들이 이제 다쳤을 때 조금 더 쉽게 거래를 보고 음. 그 다음 움직임을 예측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렇게 구역을 좀처감으로써 어, 페이크아웃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색깔 같이 특히 여러분 이거 좋은 팁인데 이렇게 지금 하얀 색깔 백지 혹은 약간 살짝 회색 느낌도 나는 어쨌든 백지인데 여기에 이제 박스 같은 경우에 보라색을 지금 쓰잖아요. 그렇죠? 보라색을 쓰는데 눈에 잘 보이잖아. 음, 응, 어, 그래고 이거 거래를 하실 때이 보라 색깔 구역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은 나는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라색이 정말 눈에 잘 띄어 가지고 어, 나중에 차트 볼때좀 도움이 좀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 항상 이제 그 분석할 때는 이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 바탕화면보다 좀잘 띄는 색깔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또 선만 긋는 게좀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선만 긋으면 만약에 선이 여러, 개,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음. 차트가 이렇게 많이 더러워지는데 음. 그거를 이제 존으로 한 번에 잡아버리니까 아, 그렇지 어, 눈에, 좀... 눈에 더 쉽다 그렇지 눈에 더 쉽고 음, 내가 내가 이제 예상한 대로 내가 시나리오를 그린 대로 음. 고스란히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음.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지. 어, 어쨌든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블로그로 다시 돌아가 볼까? 음, 블로그? 어. 저 어쨌든 그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어, 나오는데 어, 그러면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어떻게 잡는지 조금만 더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 엔트리. 음.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게 방금 이제 영상을 올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엔트리를 어떻게 잡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음, 보고 있다. 음, 음. 그러면 이거 네가 실제로 거래한 건가? 그치, 내가 거래한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거래를 하는 게 일단은 이렇게 지지권을 만들어 놓고. 그치. 새롭게 이이 구간을 치지 않을 경우에 따르게 존중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그려, 그려놓는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음, 음. 그리고 캔들스틱의 이제 형성되는 모습을 보지. 음. 캔들스틱이 어떤 모양으로 이제 움직이나, 음. 그거를 확인을 하고, 아, 이게 내가 그려놓은 구간이 존중이 되는가 아니면 뚫리는가를 보고 그리고 거래를 하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 엔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저항권, 이거는 이제 데일리에서 그린 음. 이제 일본에서 그린 저항권이고 음. 저항권을 친다라는 시나리오를 일단은 1차적으로 만들어 놨었어. 음. 여기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상 음. 이 저항권을 쳤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저항권인 걸를 알았고 음. 여기를 쳤을 때 우리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내 시나리오 대신에 바로 쳤잖아. 첫 번째 타겟을.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여기서도 볼수 있었고 이 저항권에서도 볼수 있었듯이 하락으로 떨어지는 이제 추세를 한, 번, 한 번에 볼수 있었는데 이제 엔트리를 잡을 때 이제 이 위에는 안 치겠다 새로운 저항 구간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캔들스틱의 패턴과 함께 이제 엔트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음, 그러면 어쨌든 지금 화살표를 좀 보면은 음음. 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뭐 여기로 나오면 혹은 이렇게 행동을 한,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거래를 할 것이고 가격이 음. 여기까지 와주면은 나는 이걸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 거다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런 거지. 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거래 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위클리, 데일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몇분 차트를 조금 주로 보는 거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음. 데일리 차트랑 4 시간 차트를 많이 봤었어. 음. 그러니까 원래는 추세 자체를 큰 그림으로 보고 거래를 음. 하곤 했는데 음. 요즘에는 1봉보다는 4시간봉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4시간으로 음. 추세를 단기간 추세를 찾고 음. 그 다음에 1시간으로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음. 15분 적게는 이제 5분에서 3분짜리 이제 캔들을 보고 거래를 할 때도 있고 아 그러면은 한 가지 시간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대를 다 보면서 이제 간추려오면서 거래를 한다. 그치 그치. 그래갖고 아. 우리가 어, 마스터 클래스 FX에서 간, 강조하는 것도 이제 브레이크 다운 애날리시스라고 탑다운, 탑다운 위에서부터 그치.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우리는 나, 내 거래 자체는 이제 위클리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낮은 데일리부터 시작을 해서 음. 내 거래 스타일에 맞는 조금 더 인트라데이 어, 트레이딩을할수 있는 음. 그런 걸 사... 조성을 하고 거래를 한 거지 그렇군. 그러니까 어쨌든 낮은 타임 프레임에 이제까지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내려오면서 조금 더 정교한 엔티를 잡을 수 있는 응, 그치 그치 그치 음, 그리고 네가 이제 이 물론 풀타임으로도 계속 이제 매일 트레이딩 하고 그러지만은 응. 솔직히 응. 풀타임 트레이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40시간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어가 조금 약간 어색한 애매하지. 어, 어. 약간 애매한 그런 텀이긴 한데 응. 어, 어쨌든 풀타임 트레이더라고 불리긴 하잖아 이어 이걸로 이제 네가 평상시에 하는 직장 생활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긴 하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시 좀질문으로 돌아오자면은 현재 이제 네가 미군 군인이잖아 음그 이제 미군 군인으로서 이제 풀타임으로 그 군인 생활을 하는데 어, 다른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나한테 음. 이제 많은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제 언제 이제 직장인 때문에 40시간 막 이렇게 일하시니까 음. 언제 이제 거래를 해야 하고 언제 차트를 봐야 하고 뭐 몇분 차트를 봐야 하고 약간 이런 이게 좀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면 음. 너 같은 경우 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거래 조언을 좀주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 조언이 있을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어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타임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음. 5시에 일이 끝난다 6시에 일이 끝난다 그러면은 음. 한창 이제 그 유럽장이 이제 열려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일 끝나고 오셔서 차트를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음. 나는 어. 그리고 유럽 끝나도 또 런던 아, 뭐야 뉴욕도 있으니까 음, 그치 그치 그치 런던이 끝나도 뉴욕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상당히 커. 나도 이제 한, 그 이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 있었잖아. 음. 호주에 있을 때도 진짜 거래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오전 이제 저녁에 거래하면 되니까 너무 좋았고 음. 그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도 어, 정말 거래 시간 좋고 특히 최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생각엔 미국 같아. 어, 미국이 제일. 어, 뉴욕장은 거래하려 해도 만약에 서부를 사면은 뭐 아, 진짜 아침 뭐네 다섯 시막 일어나야 되고. 음. 심지어 여기 뭐 중부 살아도 지금 내가 있는 시카고만 해도 런던이 어, 새벽 2시인가 열리고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너무 이르단 말이야 아, 너무 늦지 음. 어 그치 그래가지고 어 어쨌든 니가 그러면 니가 만약에 그러면 니가 음. 만약에 뭐 저녁 뭐 8시 9시 뭐 이렇게 퇴근을 해 음. 그러면은 유럽장이 거의 예를 들어서 뭐 끝날 무렵 아니면은 뭐, 뭐 피크가 넘어갔어 음. 그러면은 너라면은 네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은 너라면 어떻게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할것 같아? 나는 똑같이 할것 같아. 음. 지금 지금도 이제 아하. 일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시를 준게내 생활이랑 비슷하단 말이야. 음. 일이 끝나고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뭐 시에서 8시뭐이 사이에 이제 퇴근을 하니까 음. 그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어떨 때는 이제 피크 전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움직여서 음. 내 엔트리 지점을 이제 벗어날 시간도 있어 음. 벗어날 때도 있어 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실 때아 내가 이 거래를 놓쳤다 근데 음. 계속 이제 상방으로 갈것 같으니까 따라가자 따라 타자 음. 그냥 하방으로 갈것 같으니까 그냥 나락으로 그냥 한번 같이 가보자 약간 그치.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음. 근데 일단은 자기 거래가 아닌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하려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 음. 어. 그 공부를 이제 지금 네가 언급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이제 다시 한번 바코드로 들어가면 은 <웃음> <웃음> 해선 계 이제 1위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렇그렇어 그래서 좀더 그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이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하냐 어? 음, 음.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말하라 차트쟁이 본인은 차트 본인은 본인이 지금 차티스트라고 트 하면서 이제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음. 어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하냐 다 헛소리다 뭐어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치. 어 차트 공부가 너 생각에는 어쨌든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치. 참 우리는 뭐 차트쟁이잖아. 그치. 기술적 분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치. 점적으로 이제 믿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치. 거래한 것들의 내역들도 있고 음. 우리가 거래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네가 그 정말 열심히 이 차트를 공부를 할 때는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 내가 미국에서 처음 배우고 나서 학교도 그만두고 공부할 때는 하루에 진짜 밥 먹는 거뭐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계속 앉아 있었지 음. 14시간? 16시간?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잠깐만 내가 그게 있으려나? 아마 마스터 클래스 FX 분들은 많이 보셨을 법한 차트가 있어요 아 그치 어. 그 진짜 빽빽이 피나는 노력이 이제 어. 돼 있는 차트가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이볼 사진은 물론 보여주면은 이볼 사진은 음. 어 나도 이런 식으로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진짜 뭘 했는데 맞아 맞아 진짜 이 화면을 한 가득 이제 이 캔들스틱 채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이제 다 분석을 맞춰두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어 봤다면은 여기서 거래를 했을지 안 했을지 뭐 거래했다면은 수익이 났을지 안 났을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보는 거예요. 음. 차트 내가 한번 찾아볼게 잠깐만 음, 음, 음. 오디오 비면 안 되니까 한번 어.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어쨌든 차트를 계속 이제 보는 건데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런 기본적 그치. 분석도 해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큰 뉴스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뉴스가 언제 음. 터질지는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대강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을 많이 하지는 않아. 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뭐코로나바이러스면 이거 말해도 되나? 왜냐면 이거 말하면 자꾸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안 응. 올라가더라고. 노딱 먹거나 그러니.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웃음> 현재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뭐그전 뭐 세계적으로 이 이 사태로 인해서 현재 그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뭐 이러, 이러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아무리 뽑아내도 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한 이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큰큰 그 이슈 약간 이런 거는 조금 그냥 머리 뒤편으로만 생각을 해두지 어, 이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진 절대 안아요 그냥 무조건 이제 캔들스틱 패턴. 음, 그치 나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 거래할 때 음.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차트에서 말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그지 차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행동을 이제 아무 행동을 이제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차트이기 때문에 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냥 신경을 잘 쓰지 않지 아유 그치 그치 음.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 찾았어 어 보이시나요 아~ 보인다 아~, 아 영어긴 한데 이런 음.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음. 연습을 했어요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제 이제 거래 기법이 슬슬 이제 만들어지고 있을 때죠 돈을 음. 이렇게 잡아놓는 이제 연습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존이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아요 뭐~ 지금에야 보이지만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이 연습을 했지. 뭐 작게는 8시간, 길게는 뭐 16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지 그치. 그치. 음.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볼링저 밴드도 쓰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치, 그치, 그치. 음. 그, 이 고, 음. 어,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도, 도, 다시 돌아가 볼래? 여기? 어, 이 사진 보면 화면 정 가운데 주황 색깔 빠 가로로 그려진 데 있지. 거기. 여기? 어, 거기 보면은 이 거기 그, 그, 지금 현재 마우스 바로 밑에 있지. 음. 그 오. 이제 초록색 박스 쪽. 거기에 오. 보면은 볼린저 볼린저 밴드의 이제 서포트를 터치를 했잖아. 응, 음, 그렇지. 근데 보통 이제 이 서포트를 터치를 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하잖아. 그렇지? 응, 음,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볼린저 밴드를 내가 무시하고 봤을 때는 내가 보이는 거는 이제 레지센스 찍고 마켓 스트럭처를 이제 한번 서포트를 친 다음에 올라갔다가 갭으로 마켓 스트럭처 밑에 뜬 다음에 리테스트 그 다음에 하강으로 보이거든 음, 근데 이제 볼린저밴드나 EMA나 이런 인디케이터를 이제 보고 거래했을 때는 이런거에 무조건 낚인단 말이야 100% 낚입니다 어. 이거 어. 왜냐하면, 쓰이면... 음, 그렇지.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나 뭐 무빙 해버리지 이런 <웃음> 스토캐스틱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조 지표가 레깅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음. 거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캔들 다음 거에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원래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를 쓸때 이제 허리가 홀쭉해진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이제 가설도 있고, 음. 반대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다른 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때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를 잡는 사람들이 팔할 이상인데 음. 특히 이제 캔들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머나 이제 꼬리를 깊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마켓스트럭처를 보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저항권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렇지. 음.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는 보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맞아. 어. 다음 차트를 봐볼까? 다음 차트. 이거 또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 어. 보면은 이게 언제지? 2017년 9월 25일. 아 그러네 어 좌측 상단에 써있네 음어 정말 오래됐네 맞아 맞아 뭐, 더 있나 사진? 많지 아,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난 이제 어. 다 날라갔는데 와 진짜 빽빽하다 진짜 이렇게 이한 면을 다 채우려고 음. 열심히 이제 눈 빠지게 보면서 이제 요거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되면은 뭐네 시간으로 넘어간다든지 진짜? 낮은 캔들스틱으로 가벼가지고 똑같은 데를 똑같이 분석을 하는 거야 음. 그거 여기 넘어가면 이전 페이지로 가 가지고 또 다른 거 분석하고 그러면서 야, 그 열정이 많았던 시간이 <웃음> 진짜 <웃음> 정말 많이 했다 어, 진짜.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 이포렉스에 포렉스나 해선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이것만큼은 진짜 꼭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어, 진짜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음. 내 생각에는 이것만큼은 진짜 필요하다 나는 어 같이 할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했었어. 음...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세 네, 세 명. 그지. 너를 포함한 이제 세 명의 트레이더 워너비들이 있었지. 그지 아, 그지. 어,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뭐 리딩 방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음... 같이 성장을 한 거잖아. 음... 근데 어 혼자서 하면은. 음... 갈피를 잘못 잡았을 때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음, 그렇지. 어. 특히 이게 되면은, 거래 뭐잘잘안될 때. 음, 특히 막 진짜 처음에는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고 풀마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음, 우리도 그랬잖아. 음, 우리도 막어뭐 NFP에서 한 번에 돈 벌어보겠다고 막 아. 매수계약 다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풀마진 걸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겪어보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많이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치. 특히 근데, 이 NFP 같은, 게, 이 비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해보겠다고 이 거래해보겠다고 박스권으로 잡았는데 위에 이제 어, 바이스타 밑에 세스타 잡아놨는데 <웃음> <웃음> 양방향 스탑로스 맞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렇게 많이 날렸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배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 다음번에는 잡아야지 이렇게 좀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도 음. 하지도 않고. 자, 음. 다음번에는 이 로또를, 이 잭팟을 터트려 보겠다고 막돈 열심히 막한달 동안 모아갖고 또 몰빵해갖고 그런 거다 날려먹고. 음. 그러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옆에 이제 같이 이제 트레이더가 되겠다라고 열정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제 동기부여도 받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이렇게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음, 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음. 가장 이제 네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나를 성공으로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동지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 그렇지 어. 왜냐면 은 이런 걸 내가 한다고 주변한테 말을 하면은 이제 보통 주변에서 하는 말은 너무 위험하다. 너돈다 돈 있는다. 그런 거왜 하냐? 음, 말려요. 처음에 한다고 하면은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럼 우리도 어. 주변에서 말았지. 그치? 그치? 완전 말았지.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 보여주니까 이제 놀라서 이제 자기도 배워보겠다고 다시, 다시, 했지만. 다시.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마스터클래스 FX나 이제 제가 하는 유튜브나 콘텐츠가 그거예요 나를 같이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 특히 우리 같이 우리가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우리가 뭐 꾸준히 수익을 내기까지 뭐 4,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그거를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그 시간을 단 성공하기까지 꾸준히 수익을 내기까지 그 시간을 단축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치 그치 음. 그리고 요즘 그 거래 너잘 됐잖아 요즘 최근 몇달 동안 어 요즘 거래 실적 어좀 어때 그래갖고 거래를 뭐 그래프로 약간 보여주자면 어. 이게 1월 1일부터 음. 그러니까 연말 끝날 때부터 음, 음. 이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어. 수 있도록 자1 2월 26일인가 시작해가지고 딱한달 됐을 때 1월 26일날 몇 퍼센트야 딱한달 됐을 때. 음. 1월 26일 여기 있네 어. 1월 28일날 12%, 12. 자, 자, 한달 동안 12.86%의 수익을 냈는데 음. 자, 그 약간 좀 시작점으로 다시 가볼까 마이너스일 때 있잖아 자, 음, 여기서 진짜? 마이너스 뭐 4%라고 잡았을 때 이런 거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음, 음. 어. 근데 이제 그내 수익을 하루 네가 말한 대로 하루하루 수익을 보지 말고 일주일 음. 수익 한 달씩을 음. 좀 이제 봐야지 보면은 이제 12. 몇 퍼센트? 12. 몇 퍼센트냐? 여기 여기다 10 어, 12.8. 어, 그렇지. 음. 그다음에 2월 28일. 2월 28일. 음 여기 있네. 37%. 아, 기가 막혔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수익을. 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안 되는 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JS인지. 이런 이런 어 이런 달에도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잡아 놓으면 내가 음. 벌어놓은 특정 이제 이제 구간 밑으로는 음. 안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현재는 몇 퍼센트야? 현재가 이게 야6 3네달 s k m a n a g e m 네달달 is a r 동안 이네네 달. a g e m e n t i 개월 risk management is a risk m a n 15% 좀 넘네, 어. 그지?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는 어, 방법을 하는 거는 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조건을 다 이제 만족을 시켜가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내가 그치? 한 번은 이제 진짜 몰빵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음. 그런데도 그걸 참는 이제 심리적인 요소를 키워내야 됩니다. 음, 그럼 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할 때 이러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를 몇 퍼센트를 두고 해, 거래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높았어. 그렇기 때문에 리턴이 좀더 컸었는데 음. 얘는 이제 3%에서 5% 음, 3%에서 5%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이 외환의 수비 컨텐츠는 1%야 1% 그네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1% 3% 정도의 이제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하면은 이게 딱 적당하다. 음, 그렇지. 음. 왜냐면 그 이상 어그 어. 이상 같은 음. 경우는 이제 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두 개의 5% 거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음, 마이너스를 그치, 그치. 이제 두번 먹으면은 마이너스 10%가 되버리는데 이거를 한네 다섯 번 먹어버리면은 원금까지 돌아오기에 음.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수익도 그렇고. 그렇지 그렇지 그게 여기입니다. 5% 이상 거래했을 때 보시면 어... 54%에서 27% 올라가는 것도 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 자체가 리스크가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내가 어... 천천히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스노우볼이 굴러가려면 음... 우리가 퍼센테지는 원금에 대해서 이제 증거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 3% 이게 음. 달라지기 때문에 돈만 음. 계속 꾸준히 굴려가다 보면은 그 1%가 작년의 1%와는 다른 음. 이제 큰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 원금이 됩니다. 그렇지. 이거 어쨌든 거래는 계속해서 이제 최소한의 리스크를 두고 음. 거래를 이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음. 아 어쨌든 정말 어, 좋은 시간이 된것 같고 인터뷰가 된것 같고. 어 이거를 보는 모든 분들이 어이 영상을 좀 통해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 좀 도움이 됐으면은 어 조, 좋은 어 좋게 좋은 어 좋겠던 뭐 뭐라 음. 말해야 되냐 좀어좀 어, <웃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음 그죠 그죠 렇 음. 많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이제 꾸려서 해본 거고 네 그리고 음. 그 유튜브 어, 외환의 숲 그리고 아니면 이제 환율 요정 fx 티스토리 네 그죠. 모든 링크는 이제 유튜브 영상 이제 하단에다가 제가 다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네. 꼭해 주시고요 어, 저희 두 채널 모두 다 구독 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어,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네.